Girl. Special, girl. Girl. Girl, special point 마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는 총기 총기 그거 수입이라고 하는데 닦는 거 그게 명칭이 다르더라고요. 파괴 아, 이치 있습니다. 자, 삼탄의 정석. 와, 왔다. 중사 봐. 포지가 아, 너무 안 좋다 우리 팀. 중이랑 중단층 우물 다 먹어 놨는데 아쉽네. 와 아, 날키 형님 그 소문 들었습니다. 요새 여, 연습 열심히 한다고 하시던데 보나 잡으러 갈걸 그죠. 보나 없었어 근데. 이사다은이빨고형이보내을라나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깨비 참? 근데 닉네임이 초범인 걸로는 봐서는 범죄 쪽이 아닐까? 아왜안 사지나? 와슬리퍼스 아깝다. 앞에 앞에 있는 사람도 좀 때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웃음> 아호라이 너무 순수하신데. 가는구나 아따 야 이거 중픽 누구야 이렇게 두게 까시면 안되는데 차딱 뒤에 떨어지면 좋은데 오, 그나이 먼저 오셨대.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저쪽 보니까 중접배 많죠. 이거 중접배 술에 서 던지, 던지면은 오 욕하신 어때 고이니 지금 나올 수도 있다. 겠 나온 것 같은데? 승리하였습니다. 미사일보다 괜찮나? 애매하네 아연말할까 다시 들어오 쓰마생아 지금 나가야된대아 이번에 연말 바로 못가드렸네 승리하였습니다. 어, 아, 뭐 코코 형님이 나가셨구나. 아, 뭐 코코 뭐, 자꾸 형님이래. 뭐 호칭이지? 뭐 자, 제가 연달아 패스 바톤 받아서... 그래, 났어요. 위기예요. 젖었어요. 내 앞에 있어요. 와~ 중핑 빡세요. 등포로 형님, 고생 많으시네. 참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분이 패배하였습니다. 자 이제 이 말은 패스를 권유하는 말로처럼 들릴 수 있는데 왼쪽 녀막을 우리가 안 까는구나. 중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아직. 아 제발. 아. 이러면안 돼. 두판 난리다. 이렇게 죽을 때 제일 아깝다. 3킬 더 했어야 돼. 아 공기 도또 18킬 해야 되네. 그래도 대캠이니까 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칠팔턴님이 과연 우물을 뛸 것인가 안 뛰어야 돼요 킬 많이 하려면 혼자 들어가서 잡아야 돼 일단 밸런스는 4대3 되려나 오! 대구 있니? 자 세이브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아네 승순이 들어가세요 이거 유인책이다. 빨리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형님. 아비.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시는 분인가, 대구 형님? 자 일부러 오케이 클라 두명 이러면 안 되실 거죠? 자 지금입니다. 아니 이거 아니 아니 아니야 잠깐만 더어게 가겠다 와 이러면 안돼 스나 죽었잖아. 아 이거 쉽지 않다 빙 엄청 늦게 까는거 아니면 어렵다 어려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킬 많이 할까? 방금처럼 조금 빨리 나가면 패스 핑 쳐맞고 패스 빙 맞고 조금 뒤에 나가려고 하면 아마 클라 치를건데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나병도 노래 잘하잖아요. 행구 형도 노래 잘하고, 잘하시고. 둘 다. 두분 다, 이게, 우리, 우리 클랜에,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 첫주령도, 음방, 쫓아가서 하실 정도로. 와 내려왔노 아 내려올지 몰랐다 이거 아하하 진짜 휘둥그레이 노래 아 이거 나중에 좀파좀 좀 크면은 이제 노래 배틀 뭐 이런거 해볼까요 스포유저 누가 제일 노래 잘하나 스포이저 중에 근데 일단 집에서 어 뭐야 핑무야 초보면 옆핀이다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딱비일 핑일 고정이잖아. 오메. 아군이 승리습니다이 만나세요. 핀이 갑자기 왜 이렇게 튀노? 누가 이렇게? 패스밍을, 풀렸다. 아, 마우스 갑자기 빨라지도 <웃음>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아 이거 읽기 싫은데 설마 뭐 없겠지? 설마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헤이 7대 3인데 21킬. 아, 어쩌까. 으차스 인 우리 건물까지 먹어 버렸어. 아이고, 삑. 아이고, 어삑 먹었다. 아이고. 미안하다. 그렇지, 그렇지 좋았어. 좋았어. 삥 엄두치게 겠다 어이구, 이거, 이거. 어이 빙 가죠, 가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아, 왼쪽에 있었는데, 그래 아, 킬더할수 있었는데, 이거이 왼쪽에 있는 거 알아는데 자켓이 나왔고 역각술 그득하자 오로치 바로 이거야. 남은 거다 잡아야 돼. 아. 제발 하느님 제발. 어찌 는 이거. 오 아. 이거 어찌 되죠? 야, 이거. 야, 이거. 안 돼.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한번만더 했으면. 스 나이스?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아니. 아니, 아니.